와, 상대편 좀자은 애네? 4승? 나 승패 무무운데? 약간 나이 친구랑 뭔가 무승부할 것 같은 기분은 뭐지? 와, 고정훈의 소니에다가. 멋지네, 팀. 조규성이 살짝 아쉽네. 야, 이 친구 왜 CM으로 둘을 쓰지? CDM으로 안 쓰고? 아, 근데 이런 친구가 승승장구 달린다고? 좀 수상한데? 감을 좀좀볼요저저친친를를 c d m 으안안쓴부터터단좀수이한한데 e 어. 어? 아니 저걸 홈런을 때린다고? 어 썰이 자 y 아보자 패스 주고 이고 더블 찔러버리고 어어? 어? 반칙 아님? 음 위디거 어까비 어안돼아어까어까 어깨 이건 진짜 어까와안돼 와, 태호 지린다, 진짜. <웃음> 와. 대주고 프랭크 램파드. 슈팅. 음, 못 잡죠. 절대 못 잡죠. 끊어 어 여기서 끊어야돼 어쩔 수 없어 아자르가 약간 황희찬 역할을 잘해주네 오늘 좀끊어주는 끊어야돼 근 어쩔 수 없어 저런 자리에서 음 없어구요 그래서 좀 주면서 주고 안 돼주 이게 부트라겐요야 이 친구 수상할 정도로 너무 승리를 많이 했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안 되겠다 어 내가 좀 이겨줘야지 아대이쿤님 어, 추천 정말 하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어어 어, 어, 어. 나이스 와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 태호는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도 느끼고 있고 계속 느끼는 건데 태호는 쓰세요 무조건 센터 빼고 태호는 아, 쓰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어우. 잠시만요 이것만 태호는 진지하게 쓰셔야 돼저 친구 센터백으로 쓰고 있는데 질입니다 진짜 차두리급이야 레알마드리드의 차두리 뭐야 CDM으로 안 쓰고 CM, CM으로 쓰니까 이게 그리 힘들지 엄뚤렸까비 하아 플리트 살짝 하죠. 오? 아니 이 친구 수상할 정도로 어떻게 이겼지? 사연성 어떻게 한 거지 이 친구? 올드 클래스에서 진짜 너무 수상한데? 어떻게 이겼냐? 진짜 이게 대한민국 역가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진짜. 역가 안 걸리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까지지는 앤데. 진짜, 여태까지 다 엇가로 이겨 왔다는 게, 들켰죠? 보이죠, 이미? 이게 현실이야, 대한민국에. 이런 애들이 지금 월콜러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피해자예요, 여러분. 봐봐, 또, 엇가. 진짜, 이런 애들은, 그냥 프로에서 좀, 더 썩어야 돼, 애들은. 프로 에 있다 와야 돼, 이런 애들은. 뭐야, 이거. 뭐야. 와,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아 진짜 역겹다 뭐냐 이런 애들은 프로에서 실력을 더 쌓고 와야 돼요 진짜 월클로 오기에는 아직 멀었어 이런 애들이 오고 있어 지금 아 까비 저 친구 키컨으로 밑에 있길래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까비. 아. 대한민국 애한테 이연패 했다고요? 아하. 괜찮아, 괜찮아. 근데 대한민국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좀 심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애가 자연승을 했다니까. 전적이 이상하네요. 애는. 와, 이게 말이 돼? 와. 와 시작됐다 K22짜리 오카가 오카 30억짜리야 지금 심지어 제중리슈팅이랑 가마차기 120 넘지 않아요 저 손흥민을 내가 아는데 근데 저런 애가 제드디가 저렇게 들어간다고? 말이 되나 이게? 아니 패스 왜 안돼? 와... 와 시작됐다 어깨 아 뭔데 이거 위로 줬는데 비켜 와이 후반전부터 시작이었네 전반전때는 그냥 진짜 없애버리는 실력 완전 나왔고 와이 전반부터였다 이거 이거 와야 <웃음> 재밌다 저 오늘 엇가이가 됩니다 진짜 이 친구 패배 하나 만들어준다 와.. 역겹다 이거 와 봐봐 이런 앤데 아이 아니 아니 뭔데 진짜 이거 와 패스 말안 듣기 시작했어 이거 와 와 미치겠다 위로 준적도 없는데 지금 와 진짜 손캠에서 보여주고싶네 이걸 리얼로 캠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저 진짜 손캠했습니다 와 어이없다 <웃음> 와 애들 제어 말 안듣기 시작한다 이래서 이래서 진거구나 음 괜찮아. 그만해. 아 말좀 들어라 제발 씨로다가 내가 해도 왜 안돼 아 램파드 왜 갑자기 뒤로 가는거야 아렉 걸린다 갑자기 핑이 터지는데? 와, 뭐냐? 와, 진짜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 악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나도 웬만해서 어까, 어까 이런 거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실력이. 이런 애한테 내가 져야 된다고? 봐봐 내가 이런 애한테 야돼 아니 이런 애랑 내가 무슨 글 해야된다고요? 내가 아까 말했죠? 이거 무슨 말일 것 같다고 이제 끝냅니다 이러고 와키컨봐라 아... 제 아까 말했죠 무슨 말것 같다고. 진짜 이런 거 고쳐줘야 돼. 종무형 진짜 이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잘만 초반 진짜 전반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잘만 되던 게임이 갑자기 후반전부터 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말이 돼 이게 종무형 해명 좀. 내가 이거 무슨거 하는게 말이 되냐고 안 매운 핫소스 저런 친구를 와. 심지어 이 친구 195억이다 아나일어 애한테 져야 돼? 아니 프로에서 놀던 애가 이거 보나마나 대한민국 팀으로 바꾸고 난 뒤부터 월클 3부 왔다 이런식으로 최근전적 무르스승무르스승와 역겹다 무르스승승승 죄다 억가잖아 요거와와 와, 200억도 안되는 팀한테 1676억짜리가 저렇게 달린다고? 와, 200억도 안 되는 선, 팀한테? 심지어, 인제 갓 월클 3부에 올라온 친구한테 내가 무슨 부를 안다고이뭔 말도 안 되는 엇가냐? 와. 아...